아 <웃음> <웃음> 아직 안, 아직 안 됐어 아 그래? 네. 아니야 아니, 켜진 거 아니야? 켜진 건가? 아니 근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웃음>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마무리처럼 형님 일좀 와세요 여기 아 됐다 오케이 아야 아, 아,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아, 아, 잘, 아, 왔습니다.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방금 VF 했습니다. 아, VF 했어요? 네. 어, 저도 VF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형님, 어.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VF 했죠, 방금. V 음...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v 마무리 소감 하고 왔어요. 아, 아 잘했어요? 잘 예. 네, 잘했죠. <웃음> <웃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되시 <웃음> 재밌게 잘 나갔던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저희가 30초나 했는데, 아, 네. 네, 뭐 하죠? 뭐 이제 뭐토크토크 토크. 아, 토크토크 인사 토크. 네. 네. 한번 해주세요. 자, 둘, 셋, 파, <웃음> 자, 안녕하세요, <둘>, 탄니다 <셋>, <웃음> 자,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 마무리부터. <웃음> 사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야, 키자마자 끊으면 되게 웃기긴 하겠다라는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미 그렇죠. 한번 해 봤는데 참 네. 웃기네요. 네. 네, 웃었습니다. 저희도 웃었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은 웃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셨겠죠. 아. 웃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아, 아무튼 뭐, 뭐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뭐 이제 조만간 콘서트이기도 하고 네 또... 앞에 세 명이 했다 보니까 그니까 러 그쵸 그쵸 그 앞에 멤버들도 또 근황을 알렸고 이제 저희 나머지 네, 네 명도 아이고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아미의 눈물이 <웃음> 저희 아미의 눈물이요? <웃음> 저희가 그이에 피자마자 꺼가지고 아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좀 근황을 좀 알리고자 예 그리고 소소하게 토크를 하고자 한번 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뭐할맛 없어요? 일단 뭐좀 먹고 시작할래요? 뭐 먹었어요? 아 저는 이제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리야 퍼스트를 위해서. 저도 지금 앞에 있는 걸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맞아 맞아. 형님. 하트 천 개. 천 개라니요? 아, 아, 천만 개. 수, 아, 천만 개 하니까 숫자 이을줄 몰라요? <웃음> 천만 개네. 천만 개 천만 개. 나좀 이렇게 맛있는 걸좀 먹고. 여러분들 식사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드요 지금 또. 밥먹 시간이에요 여러들 음, 맞아요 이찐으로세으 바쁘죠? 지금 몇 시이네? 지금요? 몰라요 8시 반입니다 7시 7시 어우 진 오빠 머리 많이 길었네요 쟤 여기 잘생긴 얼굴을 가려요형 이거는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머리도 신체 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머님한테 잘생긴 게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난다는 아, 그런 기준이죠 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길 거예요? 머리가 땅이 닿을 때까지? 제... 아, 그러지 마 오케이, okay. 형씨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읽고 싶은데 영어죠 <목소리> 사실 이 조합이 되게 생소하네요 왠지? 근데 그렇게 막생소하지냐 아, 어 그런가요? 오잉 조합이 너무 생소한데? 요 아니야? 이모지 <웃음> I miss you 하여튼 가 먹다보니 너왜 자꾸 햄이 올라가냐 아니 왕관에서 내가 <웃음> <웃음> 네, 원래 이런가? 오, 소세지 그냥 어, 얹은 거 아니죠? <웃음> 형이 직접 아이, 왜 이거 올라가지? 제이홉 I love you I love you? Uh -huh. 어, 정우 씨 요즘 영어 좀 합니까? 저요? 영어 레슨 듣는 지 지금 한세달넘지세 달? 세 달? <웃음> 세 달? 쉬는 기간에 꾸준히 영어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일찍 일찍. 너 지금도 영어해? 아니요 <웃음> <웃음> 한번 <웃음> 이걸리 씨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My name is JK Nice yeah.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그럼 y 초학학때 배운 말인가요? 가요 에이 에이 go, 브로 저 초등학교 g 안 배웠는데? <웃음> <웃음> 저공부 g 아, 냄새 근데... 진짜 왜? 무슨 냄새?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bro! Don't go, bro! Don't go, 이거 말고 이거. 그래, 이거 해봐 이거 o bro! Don't go, bro! Don't go, bro! d 아, n t <웃음> <웃음> 맛스럽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뭐 많이 칠것 같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웃음> 고프는 없는데? 콘서트?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스포 나번 해주세요 스포요? 저희 퍼미션 투 댄스 무대 합니다 엄청난 스포죠? 콘서트 제목 그대로네요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손에 묻을까고저 어, 그거를 쓰면 아이, 그거를 와 아, 있지?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지찐 여기 찐 여기 발상이 남다른데 찐 여기 톡 이거 아니 뷰지 있어? 어? 원래 퓨지? 그... 퓨지 없다 이거? 이것도 나름 그... 그 굿즈를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의 그런 건가요? 뒷광고 같은 거. <웃음> <웃음> 의식이 흐른대로 이야기하네요. 대놓고 한거 아니야? <웃음> 자연스러운 p b l 이랄까? 아까운 거 아니야? 말라구미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팔찌인가요? 이게 그 여기 다끼는 음. 거예요? 아미바. 아, 아미바. 아,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아미바 액세서리입니다. 배드럽습니다 지금. 아니 또 간만에 우리 또 한국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또 아미바 한을 보겠네요. 아, 아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너무... 여러분 이제 조만간이에요. 저는 이제 걱정인 게 있어요. 뭐, 뭔데요?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함성 함성이 안 그쵸.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공연은 좀 초면이라 그쵸, 초면이라 그쵸 그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연습을 하면서 되게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항상 대창 구간이라서뭐 그래서 뭐. 이제 이 함성 대신에 뭔가를 할수 있을까 일단 음. 뭐. 일어나는 건안 되고 그쵸 그... 그럼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대요 아 여러분. 그래요? 슬프네요. 손쓸수 있잖아요. 손 쓰고. 그럼 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어. 헤드뱅잉 어. 가능하니까 아미분들을 응. 저희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아미분들 아, 되게 알아서 잘 노십니다. 이게 내적 바우스라고. 그 어. 마음속으로 노시는 걸 되게 잘 거예요. 어? 좀좀 이제 <웃음> 그 흥겨움을 몸으로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도 좀 춥지 않을까? 쌀쌀하지 않을까? 좀 <웃음> 춥긴 하겠죠. 저녁 때니까. <웃음> 좀... 하일다 맞나요? 응, 응. 몸을 좀 달구는 응. 아, 느낌으로다가 아, 몸을 계속 이제 다들 각자의 이 마음속에 다들 흥 하나씩 갖고 있지않아요막 음악 들으면 이렇게 그죠, 그죠그죠막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응. 이런 거 이렇게 아, 잘 즐기시고 이거 읽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읽히고 저희 방패님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뭐 알아서 다잘 즐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미 그리고 아, 아미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텐션이 좀 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 사실 티켓팅을 또 했고 우리 아비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게 파이어 되어있어요 지금 가슴이. 네, 불타오르고 아 예. 있어요. 네. 다들 뭐 성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네. 티켓팅 후기를 봤는데, 예예예예표가 네, 네. 30만이라는 네? 걸 봤어요. 진짜로? 예 네. <웃음> 그래서 아마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신나있을 거예요. 아, 진짜. 사실 아, 그리고 사실 평소 우리가... 주경기장과는 또 다르게, 또그 관객수가 또. 1 맞죠, 맞죠. 만 오천석? 맞나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또좀좀 좀 치열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객 수가 이제 4분의 1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4분의 1을 더 네. 채워야죠. 그 나머지 4분의 3을 저희가 채워야죠. 아, 그래도 즐거운 게 그래도 일단 합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하게 됐네요. 아, 네. 아저 걱정 안할거든요 이게 설마 못하나 싶기도 하고 맞아. 뭐, 요즘 또, 아 진짜 설렌다. 이게 예. 예. 또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희가 경기장을 두 개를 잡아놨었죠. 그죠, 그죠, 죠 이게 만 오천이, 이게 저희가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풀리게 됐는데, 네.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이제 만 오천, 만 오천이 허용이 안 됐으면은, 네. 이제 그 다른 공연장 잡아놨던 조금 더 작은 공연장으로 가야 그 되는 공연장이죠. 네. 근데 운이 좋게도, 그쵸. 네. 그쪽으로 갈수 있게 돼가지고, 좀더 이제 큰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물고기처럼 네. 잘 놀아보죠. 뭐 첨벙첨벙 한번 해보죠 네 준비됐어요? 예? 네? <웃음> 준비됐어요? 아, 저희가 좀 많이 쉬다 와가지고 오 <웃음> <웃음> 어, 어, 형! 예? 네? 바로 이렇게 확 준비돼야 되는 거아니야아 제가 그 안무랑 이런 거 숙제 다 했는데 이제 운동이랑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체력을 또 키우고 있죠 저 어... 운동 지금 연속 5일차 어, 5일차? 5일 아니 저그 위에 그 헬스장에서 매일 같이 이렇게 당신들 음... 퇴근할 때 저는 나가서 어? 정국이 사는안하는데 정구이작업하면서 복만 뜨고 있잖아. 예, 형, 운동하세요? 아, 저 운동 안 좋아. 고등 때 복근, 뭐, 복근 보여주나요? 아, 그거. 네. 네. 네. <웃음> 아, 지금 복근이라기보다는 네. 이 복부도 아니고 좀 말라가지고 <웃음> <난> 복에, <웃음> 복에 가까워요. 복. <웃음> 제 <웃음> <웃음> <지금> 복에 가까워요. <웃음> 복이 많네요. 아, 지금 네. 많이 말라가지고 네. 많이 드시고 네. 운동 잘 챙기시고. 네. 네. 나도 나도 이제 아기배가 없어져가지고. 아기배, 아기똥배 없어서요? 좀 나의 손이 많이 빠졌어. 맞아. 아 요새 식욕이 많이 없어가지고 방금 먹은 게 저녁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지금 와플 두개 먹고 지금 다나 먹었어요. 아, 아, 네. 방금, 방금 포인트 좋았어. 포 응. 포인트였어? 무슨 포인트인데? 살살 어... 포인트 음, 살 포인트였어. 아, 포인트 아, 아, 아, 뭐찍어주 음. 와야 돼. 이영 밥이야 트루 해주고 아주 괜찮던 태영 63kg 아닌가 지금? 지금 63.9. 응. 너무 뚫려. 아, 나 60대를 가본 적이 <웃음> 없어. 야 아, 근육이 야 아, 아, 근육이 안, 나, 안 빠져. 나 아무리 말라도 71. 71. 내가 운동을 하면 턱이 커지지. 음. 또좀 먹으면 또 턱이 커져. 이게 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운동하면. 어 그래서 그래. 운동을 응, 하면 승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목이 굵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목도 암, 굵어지고 목, 목은 승모에 운동을 하면서 응. 이 목이랑 턱이 으하니까 막 여기도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발달하는 응. 거지. 나도 목은 진짜 원래 굵어서 짜더 음. 굵어지지도 못하고 건강 관리 음. 잘해야 돼요. 팀,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나피부과 가야 되는데. 피부가 열심히 자, 다니고 있었어 오랜만에 같이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자, 자,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어... 보여요 형안 볼텐데 어, 오케이 그냥,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 긴머리를 유지해주세요 그것도 봤어 그 밑에 댓글이 그거 있었어요 저요? 뭐였지? 어 콘서트 재밌겠다 하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지 <웃음> 이번 주 시험이 많아서 격리의 말이 필요해요 격리, 격려의, 격려의, 격려의, 격려의, 말. 말. 격려의, 격려의 말 격려의 말 격려의 말아 시험이시구나 쉬운 아. 시험 기간인가? 시험, 지엄, 시험하세요 어, 오, 되게 좋은 격려네요, 배우 <웃음> 저는 뭐 시험 볼때 항상 운에 맡겼습니다 제 점수를 <웃음> 잘 나왔어요? 아니, 잘 나왔겠어요 응. 제국 씨는 어때 저요? 저도 뭐 사실 형이랑 다르게 <웃음> 했어요 뭐. <웃음> 기도했나요? 비슷비슷하죠 기도했나요? 저는 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어, 뭐. 종신씨 시험 볼때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일단 번호 한 번호를 정하죠 한 저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정신 <웃음> 기도는 했나요? 아니 기도예요 태형 씨 어땠어요? 전 천사님이 물으면 항상 3번을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근데 3번... 그, 그 3번때인가이그 그 선생님마다 그, 그 번호가 있다고 <웃음> 그 어, 그 많이 모르겠어.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 그 선생님마다? 어. 야 진짜 그 시절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러게 지금 기억나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웃음> 11년 전 11년 전왜 그래요? 마지막 어. 아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진짜 잘했어 완전. 모두가 그 말을 할수 있어 <웃음> 나, 난 못해 나나 응. 나, 초... 나 못했거든 나,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잘했대 초등학교 2학년? 응 어? 어. 어? 100? 아, 이, 1억 하트 1억 하트 1억? 1억. 어, 진지 형, 팔에 묻었어요 불하게 대체 아, 잘대처 기...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 안 지워져. 와, 어쨌확인는 잘... 거야. 아, 그 빨리 그 보고 싶다. <웃음> 아, 근데 제가 그 공연 최근에 공연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공연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박수로 하세요. 어...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네 이러면 1번 야, 박수 한 번. 네.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안 신나면 이제 박수 2번 근데 박수 두번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추워? <웃음> 아그 어, 어, 신나요가 아니고 다른 질문 여러분 추워요 여러분? 아여여 어... 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웃음> 근데 다 같이 <웃음> 추워요. <웃음> 어, 근데 <웃음> 아직 이게 사실 일단 느껴봐야 될것 같아. 나는 솔직히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 좀, 좀 뭔가 뭔가 좀 뭔가 소리도 질러 뭔가 그 사람이 육성으로 내는 그 소리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그니까 아, 그래서 난 좀... 근데 이게 이게 과연 그주 경기장을 뭔가 그 에너지를 다 먹을 수 있어. 손바닥도 많이 아플 텐데. 어. 하지만 꽝 대신 닭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꽝을 어. 뭐 먹지 못한다면 네. 그래도 닭이라도 어쨌든 네. 먹어보자는 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꽝 대신 닭. 꽝 말고 꽝이요. 꽝꽝네 <웃음> 해요 <꽁하네요>. 좀. 꽝이라고요. 꽝. 꽝.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뭐 네. 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긍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뭐 모든 재밌게 즐겁게. 형. 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어떡게 해? 이.. 내적으로 지르는거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알겠죠? 음되아 <웃음> 목이 갈린다? 아 <웃음> 안되겠네 여러분 어, 목관리 목 잘해주세요 아 목이 갈린다 이거 하면 안되겠다 야 <웃음>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다들 방찬아아 예, 예, 연습하다가 당 예. 끝까지. 하다가장 연습하다가, 저희 이제 v 다가 연습하다가, 제또다른거하다가야죠 예. 다가거뭐 연습하다가, 장은 연습하다가, 장은 연다 아. 동은 연습하다가, 킹동 연습요다가 장은 요습하 앞에 은은연다은다가하다가아하다가장요 연습하다가, 은 연습하다가, 장은 하다가 장은 연습하다하아은 저도 알다그요은연은연습하하요 지금 우리 학교 아 맞지 그 인터뷰하는 거에서 봤는데 응. 그그 분께서 응. 킹 받드라슈라고 한다고 이게 그게 되게 유행하는 그거예요? 몰라요. 근데 요즘 9, 000여호, 킹 붙여놓고 킹 이업 킹 이업 킹 이업 킹. 킹킹퀸퀸퀸퀸퀸퀸퀸퀸퀸퀸나 아,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킹구킹구킹구킹 n g 멋있네. 어, 퀸. g 아, 퀸 k 퀸. n g o Kingo, Kingo, 또 i n g o Kingo, Kingo, k 는 n g o Kingo, k i 아 g o Kingo, Kingo, 어쩔 n g o Kingo, Kingo, Kingo, Kingo, Kingo, Kingo, Kingo, Kingo, k 요 축슉슉슉 근데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 던데딱 누가 봐봤요 욕. 뭐? 어 러마가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니래요. 뭐냐?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서. 어, 왜냐면 내가 이게 방송 이게 방송이 되나 싶었는데 네. 진짜 이게 삐 처리 없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어좀 관대한 방송이 아니래요. 아닐까요? 축슉슉어 숙시 러마.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에요? 아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욕이지. 아근 나도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아니래요. 해봐요. <웃음> 아니면 안 아, 해봐요. 못하지. 하루에. 아, 뭔가 해야지. 이게 그래. 이게 왜냐면은 발음이 똑같으니까. 아 음, 그런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신발 나아는 괜찮겠다.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그런 말 하면 어떡 해요? 그렇죠. 아 진짜. 아비용아비용이네아비용아 비형. 아 비형 B형. 바틀할 수 있지 자. 아 진짜 안 되겠. 해서. 아니, 전에 멤버들 뭐 했어요? 뭐, 뭐뭐 o t o 사람 있습니까? 전에 멤버들 기회받은 거? 아니요, 안 아니요. 봤어요 d 저 n t pass upon you. Cho? I'm but you. What can 만들기 I'm n o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소한 네. 토크 o i n g 하고 만들기 했어요 재밌었잖아요 to go. 쭉쭉쭉 o 고아 o i n g to g 저희 방? 아 이게 제목도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글자 각자 한 글자씩 적어서 한 겁니다. 쨌, 짱, 꾸, 꾸. 나 원래 쨔, 짱, 꾸, 꾸. 예. 꾸 하고 싶었는데 이 형이 꾸로 바꿨어. 요 맹장 얘기했대요. 아, 아 맹장, 맹장 조심해야 됩니다. Waters. 자, 저희 네 명이 유일하게 맹장 안 걸린 친구들이잖아요. 어 남준 형남제 걸렸어. 남준이도 안 걸렸죠.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요? 아 이제 뭐 걸릴 거야 그런 말해. 말해. <웃음> 아저 아, 저도 걸릴 수 해. 있으니까. 그저 아, 나나 나도 걸릴 수 있지 그거는. 다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웃음>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특히 맞아.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서 만약에 그런 게 그치 그치 해로인다. 부럼 깨기 했대요. 부럼이 어? 뭐야? 부럼네. 그뭐뭐 뭐 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약간 뭐 그럼 우리가 하도 소리 오소리를 깬다고? 오 소리 <웃음> 뭔데? 브롬? 아, 브러... 아, 언어 같은 게... 거 아니야? 호두? 아, 호두, 아, 그아 하... 한... 정활대모를... 그런 거 있어요. 하... 한국그 전통의 그 놀이 중에 뭐부럼깨기 이런 게 있는데 해봤어요? 안 형, 좀 옛날 시대. 형, 당시? 호랑이가 호랑이는 누구예요? 호랑이, 킹... 킹랑이, 킹랑이. 호랑이가 한자 개요 아니면은 순 우리말이게요? 호랑이는 이제 순 우리말이고 킹랑이가 이제 한자 아닐까요? 삼절. 이 인정. 인정. 아 킹점이라야지. <웃음> 아, 아, 킹정이형 아, 아, 되게 젊어지려고 노력하네? 야, 그래야 난그 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젊은 마인드를 가져야 얼굴도 젊어진다. 아형 이미 이래 봐형 뭐, 지금 한 20대 중반 같아요 솔직히 뭐 20대 초반까지 아니고? 오케이. <웃음> 그래서 호랑이가 뭔데? 호랑이가 순. 순 우리말이야? 호랑이가 한자고 범위순 우리말인 음.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닌데? 반대인가? 되게 신기했는데 원래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범 호가 뭐그 호랑이 한자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그냥 뭐할게 없어.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앞으로 킹랑이라고 부르자. 자, <웃음> 지금 몇분 했나요, 우리? 190 아니, 저기 어떻게, 어떻게 보는데? 아, 여기 있네요, 밑에. 응? 응. 응. 여기 밑에 음. 있잖아요. 응? 네? <웃음> 뭐, 대충 몇분 했지 않았을까요 20분 아, 뭐뭐또 뭐 콘서트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한시간 채워야죠, 그에 그렇죠 네. 좀하시간할수 있죠 나두시간할수 있지 어. 마무리 소감으로 10분씩 채우면 한시간 2시간 <웃음> 할거요 저는 뭐 사실 아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뭐, 저는 뭐, 아미 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 너무 좋은데 뭐. 소통할까요, 우리? 그럼 소통하시죠, 뭐. 아, 맞아요. 네, 소통이 힘들어요 <웃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소통이 뭐 반이 외국어아요 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반 이상이 아니 반 이상이 호프 하트 하트, 하트 <웃음> 보라 하트 자 네. 여러분 여러분 의미 있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받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외국어도 정리가 뭐, 영어 공부해가지고 다 되거든요 파티 파티 예 이런 거 말고 바디바디야 여러분들도 조금 의미 있는 질문을 에이, 그럼 저희끼리 서로 질문하는 을거 어때요? 괜찮네요 하시죠 자 그럼 뭐, 제혁 씨가 저한테 제가 미 어... 씨가 정국 씨한테, 정 <웃음> 씨가 호비 씨한테 어, 혹시 진영, 네. 이번 콘서트 앵콜 때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아, 제가 슈퍼 참치를 적극적으로 밀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그거, 그거 하나요? 아, 그거 안 된다고 아 이게 <목> 솔로곡이라 안 된대요 뭐 분장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팬미팅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하는 아 얘기는 핸드... 또 핸드...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목> 네. 아, 분장 제가 또 항상 머리에 이걸 했었는데 네. 이제 도저히 할게 없어요 아, 아이디 많지 뭐야? 많지 않을까? 스파이더맨 나왔잖아. 당신이 생각해줄 게 아니잖아. <웃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할 소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예 또 그때 되면또뭐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 그렇지. 진영 지금 이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 진짜 아니, 진짜 아금아 지금 없어요. 소재가 일본, 다 떨어져가지고. 우 얘기 안 하는 거야 이 아니. 그걸 대비해서 내가 머리를 기르긴 했어요 근데 그래. 이 머리가 아직 너무 어중간하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길긴 했요 무대를 하려면 이제 얘가 너무 길어서 고정을 해야 돼는자 아미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진영 머리 긴게 좋다 안긴게 좋다 길면 박수 한번안 길면 박수 두번 싫으면 박수 두번 보고 있는 좋으면 박수 한번 아미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 몰래 보든 약간 약간 소리 끄고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시간대 그런가? 약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윤키 우리 윌리엄 메림이 윤경도 없어요. 윤경 <잘. 웃음> <융기형> 어디 있어? <웃음> 이 정도면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제가 아미 여러분 들 댓글 쓰는 거 아니까. 어 파티 파티에 박수 이야기 오늘. 자 어머네. 우리 이거 이거는. 네. 어, 아미분들이. 그 아, 소통이 아,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거라그 다음에 아미분들이 좀. 자, 것자것 오늘 진영이 그럴까요? 이제 태형이한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웃음> 네. 태형씨, 이번 콘서트를 위해 혹시 뭘 준비했나요? 저, 어... 살을 뺐죠. <웃음> 아, 저 진짜 다이어트 진짜 처음 해보는 거. 아, 그래요? <웃음> 진짜? 어, 음. 아니, 어, 어, 원래 찐 채형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살을 관리하시나요? 채영을 어... 운동을 하나요? 아니면 뭐안 먹나요? 뭐. 안 먹기도 하고 네. 운동도 좀 하고 유산소도 네. 좀 하고 네. 네. 어떤 유산소예요? 저뭐 스포츠 되게 많이 해요 유도도 하고 오 유도를? 유도 아. 하고 어떻게 아. <웃음> <맞다. 웃음> 영상, 영상 보내 줬잖아 우리한테 나는 아, 아 맞아. 맞다 봤지? 아, 무슨 아, 관심 없어요 형이 나다 봤어 관심 없어 관심 나한테 관심 없어. 밖에 관심 없어 15분 전에 얘기했잖아 15분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웃음> 탈진이 올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스포츠 약간 조금 격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이제 공연도 아프고 있으니까 관리는 잘 하시고 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잘 먹고 체력 관리해야지 체력 관리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그뭐 지금 아 이쪽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음. 콘서트에서 양성을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예 조심해야죠 <웃음> 아프더라고요 <또가가 웃음> 네. 저 진짜 조심하세요 안돼 저... 아, 네. JK 아유, 나는 슈퍼항체라니까. 나 안걸려. 아 이게 제가 이제 시기가. 그러니까 좀... 딱 내가 안걸리면 하나는 내가 걸린 거야 나도 써. 나도. 네, 다, 다들 조심해야 돼, 다들. 아 이게 다. 제가 그 이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조기를 말하자면은, 그 꿈에서 염라대왕을 봤 진짜 <웃음> <웃음> 거짓말 안 하고. 염누님이 오셨구나. 아파가지고, 아니, <웃음> 아파가지고 잠을 잤는데,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어디 이렇게. 누가 봐도 지옥이었어요, 황천 <웃음> <웃음> 누가 봐도 황천길이었는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갈색으로 아, 나 있고 옆에 용암 마그마가 보을보고 있고 에이. 그 염라대왕님이 이렇게 되게 등치 큰데 이렇게 뭐 명부 적고 있었는데 에이. 줄이 한 중간 정도 갈때 깼어요 아 그래요? 어, 다행이네요 제대이나 됐어요 제완이 안됐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목에 유리 조각 박힌 줄 알았어요 <웃음> 목에 유리 조각 박히고 아, 어.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콘서트도 있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저 봤을 때 이제 콘서트 네. 할 때까지 당신들은 네. 야, 연습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집에만 이렇게 있어 굉장히 가지고.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몸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또아미 여러분들한테 잘하셔야 좋은 것보가 있습니다 자뭐 질문 한번 하세요 뭐예뭐 <웃음> 탱이가 좀 어, 해야 돼 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웃음> 네, 너무 잘 살고 있죠. 오케이 그럼 됐어. 되게 너무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뭐옷 음... 샀어요? 예. 네. <웃음> 정말 할말 없나보다. <웃음> 어. 아니 뭐 아, 아까 둘이 싸웠잖아. 너무 새로운 생같길래아니 우리는 우리는 우리 언제 싸웠어우리한 번도 안 싸요. 아. 우리는 아, 같이 온나요? 그냥 이렇게 루머 만드는 거야. 루머? 아. <웃음> 서로 물 불이라며. 음. 그래. 그래. 남그 그래. 뭐 필요하다며. 남 불이, 불이 필요하고. 난 물이 필요하지. 어... 그래서 나 파란색깔이 뭔가 그러니까 난... <웃음> 그래가지고 난 불이 필요한데 난 얘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는데. 응. 어... 사주를 봤어요? 난 불이 필요하대요. 어... 불이 자, 필요해. 자 정국 씨 재형한테 질문 한 닦아줘. 재형. 공공가에서 죄 개. 재형. 재형? 정말 없어 보인다, 눈빛만 봐도 없어 보인다 <웃음> 난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는 요즘, 요즘 작업 잘 돼갑니까? 아 뭐... 뭐 이거는 뭐 오늘 외로 열심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최근에 제가... 15곡 끝냈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루머가 만들어지는 거야 제가, 제가 허비 형그 노래 들어봤는데 아, 아 너무 좋아요 전국 아, 들려줬나요, 전국 씨도? 네 저는, 저는 두개 들었어요, 메인 오, 어, 예스 yes.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웃음> 민망하네요 나간지럽고 여튼 뭐뭐 뭐 이제 실수 마무리 해야 되나? 마무리 하기 싫지 않아요? 아, 저 마무리 하기 싫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여기서 콘서트 때까지 여기 있을 계획이 없요 <웃음> 라이브 아, 계속 끼고. 아, 계속 끼고. 그냥, 아, 그냥 여기서 아. 연습도 그냥 아. 요, 여기서 하면서. 어, 나 지금 내집 같아. 아, 아 그래요? 면되잖 아, 근데 이게 또그 어쩔 수 없는 그 이제 우리 킹 캐주얼들이 있잖아. 요킹 <웃음> 캐주얼들이. 어, <웃음> 거다갖은붙지네 아,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한다더라고. 아, 우리 아빠도 그래. 어휴, 킹 석지. 야, 진짜. 아, 진짜. 전에 멤버들도 이런 매트로 어, 아 근데 진짜 아직 궁금합니다 약간 네. 궁금하다 뭐가? 주얼의 얘기를 해 뭐, 아, 뭐가 궁금한데? 궁금하다 콘서트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아, 근데 박수 때문에 좀그 우리가 아는 분위기보다 조금 다운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쵸, 저도 그렇죠. 음좀 봐요. 적응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요 아. 콘서트 곡 중에 옛날 수록꼭 들어갈까 있나요? 음, 그거 있지 그거 그... 뭐였지? 다이너마이트였나? <웃음> 어, 다이너마트는 어, 네. 옛날이긴 한데 너무 큰 수록곡이다 <웃음> 아, 수록곡이 아니구나? 그거. 아 사실 사실 BTS가 참 수록곡이 좋은 게 많은데 그렇죠 먼저 음. 좀 수록곡들을 불러줄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록곡 제일 뭐 좋아하세요? 저요. BTS 곡 중에 BTS? <웃음> 네. BTS 그럼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 수록곡 제일 좋아하는 거요 저는 사실 티어 앨범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티어 좋죠 아 티어. 눈물?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티어 앨범을 되게 좋아했어 가지고. 저는 진짜 전하지 못한 진심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전문 진 좋아 근데 그건 뭐 콘서트 때 많이 했었으니까 저는 엔서 좋아해요 엔서아엔서 아, 너무 좋아 근데 좋아. 이건 제 곡은 아닌데 저 자매뷰 진짜 아,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아 자매뷰 어? 태형이 또 레미디 파티잖아 레미디 어, 파티 어. 나가? 어, 나 순간 나 태형이가 자매뷰 부른 줄 알았어 너안 불렀다 싶었어 태형이 안 불렀어 태형 뭐였지? 태형이 나친구 친구 친구, 친구. 어? 태형이 친구 저희 레베디 아 그리고 그 아, 나, 남준이, 남준이랑 윤기 형이 미스펙아그러네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가? 맞아 맞아 아 이제 수록곡도 들어야는데 물과 불 할만할래? 뭐 곡? 물과 불 물불 가리지 않고? 어. 뭐야 어, 물과 불 제목 좋은데? 물과 불형질수 없다 우리 뭐 할까요? 우리 한 잔으로 하자 <웃음> 한 잔으로 해야 한 잔으로. 오케이. 아 너무 좋다 이거. 귀찮아 써봐. 아, 요, 오케이. 울 제물불 라인인데 한 잔. 형나나 벌써 그그그그쌈위 그, 그 라인까지 다 생각해 놨어. 어, 쳤는 데. 슈퍼참지 뭐, 같은 개념보다 한 잔. 한 잔. 한 잔. 시 들어. 아,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진짜? <두가> 거의 나한테 만들면 <맞을까>? 어떡해 <웃음> 그걸 나도 얘기하면 어떡해 슈퍼 참치 개념으로다가 아.. 어떻게 범주 형한테 지금 전 때려? 좋네 좋네 오우. 자 이렇게 마가 떴을 때 끝내야 됩니다 <웃음> 그쵸 이제 뭐 슬슬 멘트가지고 <웃음> <두고. 게>, 게임이랄까 예. <웃음> 네. 아니 그냥 뭐.. 3-6-9 한파 하자 3-6-9 하자 3-6-9까지 <웃음> 가요? <웃음> 진 사람이 네. 어... 여기 그래. 남아서 10분 더하기 어 그래, 혼자 5분 더하기 어, 잠시만,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거다. 벌칙이라고 생각해요? 벌칙, 이긴 사람이 하지... 벌칙 아니지 이긴 사람은 근데 이제 세명이 나오고 진 사람이 한명이 나오니까 오케이. 어쨌든 한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아, 나 3, 6, 3, 6, 6 4, 6, 못해 3, 6, 9, 3, 6, 9, 3, 9 근데 3, 6, 9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해, 나 게임 그거밖에 몰라 1, 2, 7, 1, 2, 7 1, 2, 7, 1, 2, 7, 1, 2, 3 1, 2, 2 7, 1, 7, 7, 2, 8. 8. 7 이렇게? 뭐뭐볼래요 뭐, 음... 요새 게임? 라이어 게임? 욕하는 줄알았는 아, <웃음> 아, 요새 게임 없어. 뭐가 있어? 발음 <웃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요새, 게임. 요새, 요새, <웃음> 게임, 요새 <웃음> 게임 요새 게임 하지 말고 요새 게임이라고 해주세요 <웃음> 요새 게임 뭐요? 뭐, 뭐, 요새 게임 요새 게임 아 하지 말래? <웃음> <웃음> 요새 게임이 이제 발음을 좀 세게 아, 하면 새 개.. 이게 하면서 이개 발음이 이게 기처럼 이렇게 먼저 들릴 수가 있어요 기에.. 아형형진 이런 하는 거, 하는 거, 거 하지 마요 새끼. 아 그래 형 너무 테일하게설명하형디테일하게 설명하... 설명하면서 이게 또 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근데 새끼도 요긴가? <웃음> 호랑이 새끼 이러면 요기 아니잖아 강아지 새끼 아니 <웃음> 그건 요이지아 잠깐만 아, 제 새끼 이쁘다. 진 새끼. <웃음> <웃음> 아, 그건 좀 어, 아, 그건 욕이네. 아, 욕, 아니, 욕이네. 아, 오케이, 이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웃음> 뭐 할까? 뭐 할까? 뭐해고싶어요다 해. 하고, 해 하고. 게임 이, 자, 욱 이렇게 다고요 아, 이렇게 간다고? 엔딩 멘트 하고가세요 형님 아 그러면 은우나 피... 그냥 8 6구로한번 합시다 3 6구 하자 스크래치 3 6구하고 그래. 그래. 엔딩 멘트하고 남일 사람 낳고 빠질 그래. 사람 빠지자 그래. 그래 진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3 6구 아, 너부터 해, 3 6구3 6구 아니, 멘트 먼저, 멘트 먼저 하자 멘트 먼저 하고 빠져? 마지막 인사하고 그래, 마지막 인사합시다 뭐뭐 여튼 아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진짜 이거는 진짜로 진짜 처음이랑 다르게 그럼 뭐 가짜인 줄 알았어 처음에 제가 화가 나서 그냥 꺼버렸잖아 너 보고 싶습니다, 언룸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소리와 몸은 많이 못 쓸지언정 저희가 여러분들의 몸을 달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당일 날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전까지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빼. 어, 일단은 그 저희의 이제 바라고 바라던 콘서트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 아미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런 어... 좀 상황이 그래도 볼수 있다는 것만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분들도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마시고 저희도 아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나 그래도 아미분들이랑 같이 볼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하니까 아미분들 하루빨리 만나서 추억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그냥 기쁩니다 어 제가 이제 콘서트랑 이제 티켓팅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의 좀그 팬분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같이 공연을 해주는구나 네. 뭐 이거 굉장히 어좀 뭐... 뭐이나가서안 되는 거지만 사실 뭐 네. 이번 콘서트는 뭐 적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맞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도 저는 기분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 연습 자체를 준비를 하고 연습을 준비를 하고 뭐 이제 어뭐 아미 여러분들 볼생각에 이제 콘서트에 관련된 스케줄들은 저 항상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미 여러분들이 즐거워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제 뭐 몸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게다 있을지라도 저는 그냥 이 그냥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우리 한국 아미 여러분들을 직접 안 만난 지가 사실 거의 뭐 2년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더 넘었죠 더 넘었죠 그렇죠? 훨씬 넘었죠 얼마나 지 3년, 3년 정도 19년, 아니? 11월이었나? 3년 3년 됐어요, 3년 거의 그 한국 었으니까 어 19년 11월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러브윌 셀프 공연이었잖아요 빨 저희 두런 날 예, 고 두런 날이고 소우주 불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날 이후 거의 2년이 넘는 어 시간 동안 사실 언제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을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십 번, 뭐 수백 번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되게 뜻깊고 어, 이, 이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한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만큼 저희가 느끼는 이 감정만큼 또 아미 여러분도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거 뭐 하시는... 기쁘고 되게 어, 아름다운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어, 재밌게 놀아 봅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어, 진짜 하루 빨리 콘서트 당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즐겨 봅시다,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1 4 5 1 4 5 1 4 5. 2 3 6, 7, 8, 9, 11. <웃음> 10이라면 <11. 웃음> 안 되지. 고 잠시만, 잠시만, 이거 10개 한 번만 하고. 자, 잘해. 여러분들, 빠이빠이! <웃음> 네 꼬는 패치란 말이야. 아미 사랑해. 아미 사랑해. 사랑해. 정구야. 응? 응? 뭐야? 어 진짜 갔어. 아. 대로가. 그래, 아. 진영 갔다 진영 진영 갔어 어? 잠시만 야, 진짜 진영 진영 야, 갔어 야, 야. 진영 진짜 와 진영 아, 진짜 와, 진짜. 와 아, 진짜. 야, 야. 진영 진 정리야 그냥 앉아 <웃음> 야. 야 이거 야. 야. 야, 진영 야, 안 갔어, 안 갔어. 진영 게 진영 진짜 아 진짜 가버린다고? 엘리베이터 갔어 와나 아, 진짜 나, 아, 나 진짜 간줄 알았어요 나 태형이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지 그 나는 원래 그냥 아 진짜 나쁘다 이거 진짜 안되겠네 진영 진짜 이거 안될구만 어떡하자, 이거 와, 아뭐 했냐? 아, 노래 틀라고 왜?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근데 맛있겠다 나 지금 표정 보여, 지금? 이리 <웃음> 거? <웃음> 어, 야, 진영한진영 전화해 진영한테? <웃음> 아, 전화해봐 진짜 간다고? 와, 진짜 야 미안해 연락처가 없잖아 <웃음> 미친 거 아니냐? 저 아니야 너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최근에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 이거 뉴 뉴폰 아 그래서 그나 그, 나는 연락처, 연락처 그, 업데이트 아니 나는 그걸 안해 동기화를 안해안 안 했었어 야 그럼 물고봐야지아 원래 이게 그거 네이버 연락처를 썼었는데 그게 동기화가 됐었는데 아찌 살아 예. 진짜 가버린다고? 어, 지금? 진짜 가버린다고? 어, 지금 우리,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 다시 왔는데?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웃음> 저는 제 마음속에 아미 여러분들 밖에 없을까? 야너무한요형어야 고생해 어진영형 어. <웃음> 쿨합니다 아 나이었음 샷안 갔다 너희 샷안 갔어? <웃음> 형이었으면 진짜 가서 갔단말이 아니야 <웃음> <웃음> 어쨌든 마무리해볼까요? 네 <웃음> 그래, 마무리합시다 이제 네 일단 예, 아... 여러분들 콘서트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정말 요즘은 콘서트에 올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재밌게 한번 즐겨봅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뭐뭐 뭐 해? <웃음> 네? <웃음> 나다행이뭐 해? 마무리 멘트 가잖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웃음> 아, 그렇죠, 끝이 아니죠 <웃음> 저희 콘서트를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끝나면요? 그 아, 이제 또 콘서트가 죠 그죠 그래미가 있구 그죠 그래미가 있죠 그래,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미 마아 죄송합니다 그래미 마 그래미가 있죠 그래미 인마? 만들어볼게자자 <웃음> 아, 여기가 다 이제 아직 안 걸려서 제가 조금 떨어졌어요 오발 콘서트 하면은 음.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라고 외쳐주시면 돼. 잠깐만 콘서트 내가 콘서트 하면은, 콘서트 하면은 하고,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그래미 오케이 콘서트 네 아니 너 콘서트 할 필요 없어 내가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하고 오. 그래미 넘어가서 아니. 라스베가스 <웃음> 아니 일단 뭐해 돌아? 콘서트 하면 넘어가서 아니지 하고 아 맞아 그지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똑비 해줘야 돼야 오케이 자 콘서트, 파워, 라스베아스 넘어서 그래미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 자, 자, 자, 하이 너무 좋다.